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우. 어떤 소식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매해 개최하고 있는 JYP 연습생 공채 오디션이 16번째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오, 맞습니다. <웃음> 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국의 지원자 여러분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우. 이번에는 근데 작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JYP 연습생 공채 16기 오디션은 지난 15기 오디션과는 달리 본선 없이 지역 오디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될수 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연기씨 이번 JYP 오디션 공식 16개 오디션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네, 지금 아래에 보이는 주소 또는 JYP 오디션 공식 SNS에 기재된 지원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JYP 오디션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 계신 끼와 매력이 넘치는 지원자 여러분을 저희 데이식스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